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투리 가죽을 가지고 조그만 조각천에 가죽 조각을 모자이크 하듯이 모두 채워서 붙여주고 다 붙인 천을 등대리 모양의 도안을 오려 캠퍼스 액자에 붙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조각천과 목공풀 가죽 조각을 가지고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죽을 여러 가지 가죽의 색깔을 섞어가며 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중심 부분에 가죽을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가죽을 채우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빠르게 붙일 수 있습니다 먼저 목공풀을 이렇게 바르고 중심에 붙여주고 나머지 부분에 목공풀을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가죽 조각이 서로서로 서로 붙을 수 있게 목공풀을 조금 여유있게 짜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짜주면 안 되겠죠. 스틱 막대로 목공풀은 살살 펴주세요. 가죽이로 목공풀이 올라오면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물공풀이 올라와야 서로 서로 잘 붙으니까 목공풀이 올라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풀을 너무 많이 짜서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건 안되겠죠? 목공풀은 적당하게 짜서 적당히 올라오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올라오게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해야지 서로가 잘 붙어요 I o n o 요 끝에 부분에 완전히 안 채워 줘도 돼요 너무 많이 뜬 부분만 빈 공간만 채워 주시고요 나머지는 음 완전히 꽉안 채워 줘도 됩니다 가위로 공간을 메꿔주고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가죽과 가죽 사이의 빈 공간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가죽의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 깔판, 여기서 한번 떼어주시고. 여기 풀이, 풀 많이 발랐기 때문에 이게 풀이 남아있어요. 여기 자국이. 이렇게 만든 패치워크는 먼저 말려 주시고요 마르는 동안 등대리 도안을 우려보겠습니다 등대리 도안의 선을 잘 보고 너무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너무 안으로 잘리지 않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오린 도안을 가지고 다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느정도 말라서 마른 상태에서 지금 도안을 대줍니다 도안을 대주고 거의 중앙에다 대주시면 돼요 중앙정도에 대주신 다음에 네임펜이나 볼펜을 이용해서 그대로 따라서 그려줍니다 여기를 그대로 잘 따라서 그려줘야지 오릴 때 불편하지 않고 잘 올릴 수 있어요 이 선이 잘 보이게 약간 선명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도안에 볼펜이 묻어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모양을 그렸습니다 모양을 그린 다음에 가위로 우려 주시면 됩니다 가죽이 조금 단단한 가죽이 있어요 부드러운 가죽 있고 좀 단단한 가죽이 있는데 단단한 가죽 오릴 때는 조금 손, 손에 힘을 주고 오려주시면 됩니다. 오리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은 오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오려진 대로 놔두고 나중에 정리하듯이 다시 한번 손을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잘 따라서 오려주세요 선이 오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 노란색은 조금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밝은 색이 여기 노란색 밝은 색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 거꾸로 해줬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붙여줄 거예요. 등대를, 등대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만들어줄 때, 먼저, 아까 썼던 깔판 있죠? 깔판과 등대 뒷면에 목공풀을 발라주신 다음에 조금 많이 짜주세요. 발라 주신 다음에 골고루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평면을 이용해서 골고루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해 주세요. 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이렇게 긁어내 약간 긁어내듯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긁어내듯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발랐지요. 바른 다음에 구멍 있는 쪽과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완전히 붙여준 다음에 여기 보면, 구명이, 전구가 열, 열 알이에요. 열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여기,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가운데 두 개. 여기,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살짝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그 다음 번째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세요 똑 소리가 나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그 구멍 여섯 번째는 여기. 틀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또 어, 끼고 또 끼고 다시 또 이렇 해주시고요. 이렇게 꼈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쪽. 이쪽 방향에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껴있죠? 끼운 다음에는 이 목공풀을 이용해서 LED가 빠지지 않게 전구 쪽에다가 풀칠을 해줍니다 한쪽 면만 조금 진하게 해서 말려도 됩니다 꼭 많이 짜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짜서 LED 전구가 붓게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아래 부분은 여기 눈을 안 그렸어요 눈은 등대에 모자가 있어요, 모자. 이렇게, 그려주고. 아까 등대리, 보면, 눈이 있었죠? 선생님, 조금 무콩풀로, 무콩풀로 발라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 한 6, 7mm 정도로 해서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mm, 3mm 정도 해서 잘라주세요. 이 정도 두께로. 두께로 잘라준 다음에 일자로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모자부분 여기를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이정도 길이가 되겠죠 목공풀을 이이 이렇게 길게만 발라주세요 길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은 이렇게 길게 했죠? 아까 길게 했던 거를 이 정도 길이네요 길이 맞춰주시고 두께도 너무 두껍다 그러면 살짝 옆이랑 같이 전체적인 두께를 맞춰서 그렇지 목공클로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 좀 든다. 여기 웃는 입술 입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은 이에 이게 두개 껍질을 가지고 두개가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느낌이 나게. 여기도 목공풀을 많이 짜줍니다. 그냥 많이 짜주세요. 짜준 다음에 너무 많이 피면 안 되고요. 살짝만 이렇게. 너무 두꺼운 부분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펴줍니다 두껍게 펴준 다음에요 다음에 음, 조개껍질을 너무 큰 것만 빼고 너무 큰거는 선생님 안쓸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거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서 짜자잔 누르면서 짜자잔 짜잔, 짜잔.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쁜 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왜? 왜 눌러주셔서, 눌러주셔서 말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